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미래나 1개월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레나 시술을 4월 중순에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리얼하고 생생한 후기는 바로 위에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미레나를 하고 나서 한 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미레나를 하고 나서의 그 통증 얼마나 지속됐는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아랫배가 굉장히 당기고 아프고 쿡쿡 쑤시고 마치 왜밑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죠. 밑에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증이 생각보다 심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랑 통화하면서 나는 생리통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미레나를 했는데 더 아프다. 나 이거 왜한 건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리통을 겪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그 기분 나쁜 통증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야 이건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통증이 굉장히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그럼 2주 내내 통증과 같이 부정출혈이 있었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부정출혈은 한 일주일 정도만 갔었고 처음에 그러고 나서 계속 통증만 지속이 되다가 부정출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월 1일부터였어요. 마치 누가 알람이라도 켜놓 듯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붙태고 5월 1일 날에 갑자기 부정출혈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정출혈은 한달 내내 지속됐어요. 출혈의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계속 팬티라이너를 해야 하는 그런 꿉꿉함 계속 습기가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잘 들어간 게 맞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계속 부정출혈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정출혈을 하면서 너무 웃겼던 건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통증을 느낄 때에는 가끔 복근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을 때막 그날따라 아난 복근을 좀 채워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항상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뻐근하고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더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살만 찌겠구나. 그럼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바에는 나는 그냥 생리통을 겪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5월 중순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홈트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 부정출혈의 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미레나 하고 나서 한달 있다가 검사를 하거든요. 미레나가 제대로 잘 정착이 되었는지 혹시라도 자리가 이상한 곳에서 잡히진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번 하는데 제가 어저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고요 굉장히 자리도 잘 잡혔고 부정출혈이 있는 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부정출혈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피임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아도 되고 약국에서 파는 21짜리 그 피임약을 먹으면 부정출혈이 훨씬 빨리 잡힌대요 그렇게 해서 부정출혈이 잡혔는데 피임약을 딱 끊는 순간부터 또다시 출혈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정출혈이라는 건 생리랑 다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부정출혈보다는 이런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레나를 하면서도 아 호르몬 양이 훨씬 더 적은 걸 선택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 피부 트러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애템으로 소개해드렸던 비플레인 앰플들이랑 시트 마스크, 뭐 폼클렌징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잡혀서 피부 트러블은 사실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미레나 때문에 뭐 트러블이 더 심해졌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찌는 거는 조금 부어요 정말로 몸이 부어요 이 붙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막 아,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진짜 요거다 먹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마른 몸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조금 몸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그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먹기도 했고 솔직히 이렇게 집에서 촬영하고 하루종일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복부나 이 하체 쪽에 조금 살이 더 붙었었어요. 웬걸 미레나를 하고 나서 정말 저는 기가 막히게 2kg를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걸 보니 미레나 때문에 붓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리는 굉장히 잘 부어요. 자기 전에 항상 종아리랑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뭐 샤워하고 나오면 다시 원상복귀가될 정도로 정말 잘 붓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라인이 잡혀가는 건 눈에 보이는데 키로수는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정말 10kg가 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살이 아예 안 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관리를 이제부터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대했던 미레나의 부작용, 바로 무월경인데요. 제가 무월경이 됐다고 라 느끼지는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1일부터 계속 부정출혈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월경 날짜도 건너뛰고 계속 출혈을 하니까 뭐 이게 생리인지 아니면 은 부정출혈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냥 계속 부정출혈이 있었고요. 한 가지 좋았던 건 제가 약을 먹을 정도로 통증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생리를 하면 항상 따라오던 그런 생리통이 어떻게 보면 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음.. 생리가 끊긴 건진 모르겠지만 뭐 어찌되었든 생리통은 없어졌네요. <웃음> 원래 근본적인 저의 목적이 바로 생리통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은 반은 달성을 한 거예요. <웃음> 뭐 부정출혈도 같이 없어지고 아예 생리도 그냥 안 하게 되면 좋겠지만 어... 뭐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다고 치면은 아니야 그래도 부정출혈은 싫은 것 같아요 뭐 미래나해서 좋은 점 음... 생리통이 사라졌다? 통이아 사라지니까 뭐 약을 먹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뭐 사실 6월 달이나 7월 달에 갑자기 또 생리를 시작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생리통증 같은 그런 통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제가 미레나를 하자마자 그때 막 엄청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한 달하고 2주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부정출혈도 없고 생리통도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출혈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제가 부정출혈도 안 하고 생리도 안 한다면 그때는 정말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나를 만나게 된 거래. 혹시라도 미레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리얼로 후기를 많이 많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